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호캉스달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박하는데도 1박 짐이 1박 많지? 내일은 또 다른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옷도 상의만 하나 이렇게 챙기고 뭔가 좀 보부상 같지만 이렇게 사실 약간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브이로그나 찍어볼게요. 오늘의 ODD는 보부상. 오늘 의 컨셉은 보부상입니다. 그래도 침대가 넓군 골라봐 누가 레드우추가 줄래? 이거는 맛 똑같을걸? 그럼 내가 화이트우추 근데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엄청 자극적이지? 그래서 많이는 못 먹는다? 음. 그러니까 갈릭? 음. 그치 그치? 그치 한치택배 어, 치 맛있지? 완전 응. 맥주 안주다 음. 안 가려도 돼? 응 음. 찾았어요. 이게 다인가? 이 왕, 왕관은 별로 끌리지 않는데 여겠다 <웃음> 이거밖에 없나 컬러? 아니야. 아더 컬러 아니야. 아더 컬러 어, 없나요? 요술봉도 예술복, 예술복, 이것밖에 없어요 어, 떡이랑 어, 오뎅을 조금 덜고 국물과 양배추를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 섞어먹지 말고 떠서 먹으래 박수 아, 하이 찍고 있는걸? 아 귀여워 뭔가 귀여워? 클래시이 좋은 맛인데 맛있지? 응 기대도 안 했는데 양방구 음. 토핑방고 아. 맛있다 어디가? 아유 간식이라도 하나 사올 거야 덥지? 아 내가 얘좀 날씬하다? 그러니까 밥을 음. 못 먹었나봐 이거 할 걸까? 일나한번어귀 응. 찌진? 응 귀여워 <웃음> 네 여보세요 어? 생각보다 예뻐 <웃음> 네 여보세요 그럼 음, 뭐냐? 어떻게 해? 이쪽 잡아 당기는 거 아니야? 어. 아 보여주면 안 돼? 이직각하는리티이해 <웃음> <주먹한 웃음> <웃음> 세가 이, 이 모양이야? 뭐 <웃음> 근데 진짜 화려하다 어머! <웃음> 블링블링하고 보소? 목걸이 봐 귀엽네 어악 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 <웃음> 아, 좋아, 이렇게. 돼지 파티. 아새겠다 구도 진짜 미쳤다. 난한도없어이 돼지, 돼지도도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 뷰 아니야? 안 매워? 흠방 음 단, 음. 그거 너가 포긴 거야? 어떻게한 거야? 이렇게? 편재인데 <웃음> 대박이야. 음, 편진또 어, 이렇게 다 먹었지?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국룰 됐는데? 우리 모이면? 약간 집들이 같은 거막 하면서 부터인 음... 것 같아 너네 막 자취 시작하고 감동적인 맛이야 중당 말고 그냥 당면을 추가한 건 처음 먹어난중당 위에 먹었는데 맨날 당면 추가해서 먹었어 음. <웃음> 맛있어 음. <웃음> <안> 받았어 음... <웃음> 아 미역국 맛있어 먹어볼래? 얼마만에 아침을 먹는 거야 혼자 살면 아침 진짜 안 먹지 열흘 <목소리도> 동이라고 <목소리도> 또 다른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화장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가야 됩니다. 볼터치는 요즘 에스쁘아 요거 러빙 피치 엄청 샀어요 되게 생기있어 보이는 오렌지라서 이렇게 눈밑이랑 완전 가깝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요 팔레트에 있는 요 살구 컬러로 좀 눈밑이랑 더 가깝게 이렇게 좀 예쁘더라고요. 여기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잘안 보인다. 아이라인이 너무 많이 안 좋아 지금. 아이라인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새해템 빈티지 발렌타인으로 눈그 밑에 어색한 데를 좀 풀어주고, 이것도 최근에 샀거든요. 언더와이 마스터 플럼베일. 진짜 너무 예뻐. 근데 벌써 이렇게 뽀개졌어요. 왜 이렇게 내 것만 무디지? 머리를 어떡하지? 머리를 묶고 나가야겠다. 머리를 묶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사실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캠 나가야지 준비 끝 <웃음> 앨범은 1 0 0만장 팔렸대 1 0 0만장 넘게 해외에서 좀더올린 중국에서 카리나가 인기 엄청 많대 나도 AI 캐릭터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AI 하영 <하이형. 웃음> 나 대신 일해줬으면 좋겠다 인간 핀터레스 돈냄새 풀풀라 봐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캘린더 정신없어 보니까 그렇지 휘뚜루 맞도록 예약 판매래 아 귀여워 근데 소장 가치가 있어 근데 세개 중에 어떤 걸 사도 예쁠 것 같긴 하다 저는 검정을 하겠습니다 야 샀다 이거 너무 와 음, 여기 와인도 판다 그랬다 과일 음. 프렌치 토스트랑 메리골드 차 아이스랑 통상 블렌딩 커피 아이스인데 연하게 해줄둘다 너무 예뻐 봐봐 예쁘지? 색감이 진짜 예뻐해 아! <웃음> 음, 예뻐 안 음. 찍을 수가 없다 이게 파라인가 아, 대이야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아, 맛있겠다. 우와! 이건 진짜 맛 없을 수가 없다. <목소리가> 아, 음. 음, 음, 뭐? 음, 엄청 맛 많... 어? 대단한 음. 맛은 아니야? 근데 맛있다. 난 없을 수가 어 초점을 진짜 초전도 못 맞춰주고 얘 진짜 폐기첩을 해야 된다 나 색깔이 예뻐 나 색깔만 예뻐 노래 성공이 굉장히 좋고 분위기가 그냥 너네만큼 편할 사람이 없는 거고 선물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지 않아? <웃음> <웃음> <웃음> 아까 그 느낌인 게 두신 먹고 와서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서 행하고 <웃음> 있는데도 너무 평화롭고 <웃음> 아무도 눈치도안 보고 그냥 우리 집에 누워있는 느낌? 그냥 <웃음> 얘기할 거 <것> 있어, <같아>, 얘기하고 약간 <웃음> 그런 집단 독백할 수 있는 친구가 <웃음> 별로 없어가지고 <웃음> 그 소수점 소식도... 제발 초점 좀 잡아줘 라 그 자라 유명템이가 그치? 엄청 많이 보이잖아. 엄청 응, 엄청 응, 응, 응. 많이 들어가. 그게 휘뚜루 막들어템인가 근데 너무 많이 보여서 알았어. 통 어, 유명한 그래. 걸. 너네랑 며칠 동안 잘 먹었다고 바로 툭통 내려왔어. 헉, <웃음> 맛있다. 사람들하고 친정 얘기만 나오고 우리 네. 얘기해? 친구들이 보고 갔는데 앞뒤채가 다 내렸다 아니 근데 너가 먼저 물어봤어 <웃음> 아니 그냥 갔는데 갑자기 소영이가 펄쩍 그냥 게하니까 나도 모르겠 나도 이렇게 꿀었다고 엄청 짰어 2, 3만원인가 그 정도를 본것 응. 같고 진짜 소름이었던 어. 게 내가 자꾸 거짓말을 했거든 어. 어.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어. 왜 보지만 하지? 막 그래, 예, 그냥 막 보고 천에나 그때 진짜 생명의 위협은 없근나 이렇게 <목소리> 고속도로에서 이러다가 죽는다고 약간 이런 느 <웃음> 네, 예, 약간 누검다. 난 보수서 저기서도 왔잖아. 다 혼자